엄마! 아빠! 이거봐요! 아름다운 가마 눈빛 덮바닥 깊이 흠척골 넉다 우리 딸 잘한다! 누구 닮아저 이렇게 잘해?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! 우리 딸은 아이돌 해도 되겠어! 내가 볼땐 노래 완전 못 부르고 춤도 엉망인데 엄마 아빠는 요루루가 뭐만 하면 잘한다고 한다니까 클릭같이가 잘하는 줄 알지 엄마 아빠 이거 봐요 아이야 어...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하는 것봐 잘한다+ 잘한다 진짜 우리 딸이 정말 최고야. 음. 오, 4, 3, 1, 끝! 야, 요리를다 숨었지? 찾는다! 꼭꼭 숨어라! 머리카락 보일래요? 소지 저게 뭐야? 아 <웃음> 아 예! 아못 찾겠다 깨코리 아 이제 집에 갈 시간 됐어 빨리 나와 응? 요루야 요루루! 여보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벌써 한시간이 지났어 어? 어 요루야 걱정했잖아 아, 왜 이제서야 나와 하이, 다행이다 나 우리 딸이 정말 사라질 줄 알았어! 아! 학교 아보자 우리 딸! 어이. 어이. 걱정했어! 진짜 진짜! 뿅! 음, 밥다 했는데 이제 상만 차리면 되겠어! 아휴... 응? 에 예, 요루루, 너왜 갑자기 효자인 척해? 리아야, 원래 요루루가 너보다 훨씬 효우녀였거든. 에? 아니거든요. 저도 효자예요. 누워서 TV 보면서 무슨 효자? 아니, 저도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와주면 일거리만 더 늘어버린다고 절로 가라면서요. 음, 음, 그렇긴 했지. 미, 미안. 그나저나 요르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해 야 요르르 이오래버니 어깨나 좀 주물러봐 음. 음. 어? 어? 너 누구야 요르르 아니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내 말을 들을 리 없잖아 너 혹시 나한테 잘못한 거 있냐? 내가 빌려준 닌텐도라도 부셨어? 도대체 너뭐 잘못했어? 으악! 아이 뭘 잘못했긴 원래 우리 딸은 엄청 착했어 리아야 오빠 말도 잘 듣고 엄마한테 효자고 아빠한테도 잘하고 리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앉아 밥 먹자 아, 우리 딸로 수상해 아무리 봐도 요루루가 수상하단 말이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야!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? 음... 뭔가 요루루 가치가있네왜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말도 별로 없지? 원래 같으면 오빠가 뭐래라? 오빠 얼굴이겠지 오빠 지쳐 못생겼거든 이랬을텐데 아아 음. 음. 내가 배가 아파서 똥을 샀는데 변기가 막혔지 뭐야 네가 좀뚫어줘 <웃음> 뭐야 진짜 둘레 갑자기 오빠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생긴걸게 오늘은 카레다 카레 얘들아 밥 먹자 그런데 여론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땀을 흘려? 어? 아 제가 오늘 나온 카레처럼 변기가 아, 좀 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변기를 뚫으라고 시켰어요 오 그래 저나 원래 내가 싼 똥이랑 진짜 비슷하네 아 진짜 맛있겠다 발에 먹는데 똥 이야기 좀 그만해 줄래 리아야 어못 먹겠다 음, 음, 어허? 먹다 보니까. 아베픽에 카레가 부족하네? 아하, 어쩔 수 없지 아하, 내 엉덩이에 있는 카레로 어, 보충하면 되니까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어? 야유리 <웃음> 얼굴이 왜 그래? 아 우리 딸 얼굴이 왜 그래? 어 진짜 왜 그래? 아, 요리로 얼굴 안 그래도 못 생겼는데 더 뭉개졌네. 여보, 안 되겠다.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어. 빨리! 어? 빨리 병원 갈 준비해. No, no. 타고. No. 아, 음. 그래도 가야지. No, no, no, no. 빨리 가자니까 병원. 응? 어? 어! 뭐야? 우리 얼굴이 뭉개지더니 갑자기 액체괴물이 되었잖아. 어! <웃음> 설마 내 카메라 카레 맛이 이상해서 우리 딸이 녹아내린 건가? 여보가 혹시 카레를 염산 탄거 아니야? 녹아내렸잖아. <웃음> 여 여보도? 어 엄마 <웃음> 봐, 어, 어, 이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메타몽이에요. 어떤 포켓몬이든 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포켓몬인데 아무래도 멜타몽이 요루루를 따라한 것 같은데요? 어? 그럼 진짜 요루루는 어디 있다는 거야? <놀람> 설마... 어제 숲속에 아직도...? <놀람> 음 요루루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 거 맞겠지? 어, 그런 것 같아요... 맨터 맨터 응? 음? 어디로 가라고? 메타 야, 아 이쪽. 메타메아 음. 저쪽으로. 응. 음. 메챠! 음. 우와, 메타몽들이 엄청 많다. 우와, 메타몽이 엄청 많네. 어? 에이. 뭐야? 요르르? 요르르다. 음, <웃음> 아니 뭐 좋아보이는데 살려달래 어? 무슨 일인데 메타몽이안 보내줘? 아니 어제 숨박꼭질하는데 갑자기 메타몽들이 나를 여기로 끌고 오더니 계속 만져달라고 놀아달라고 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음 그렇구나 재밌게 놀아줬어? 아니. <웃음> 재밌게 놀아줘야지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 아니야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다 네. 아 이제 유루루도 찾았으니까 집에 가자 여보. 음 그게 좋겠어. 메타 메타. 너무 아쉬워 치워 메타몽들아 나중에 또 놀러 올게. 빨리 집에 가봐야 돼. 메타. 음. 나중에 또 놀자 안녕. 메타. 안녕. 메타, 메타 메타. 귀엽네 메타몽들. 음 여기는 메타몽이 함께 지내면서 사는 산인 것 같네 음. 근데 포켓몬은 야생 깊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어? 도시 숲 속에 메타몽들이 모여 살죠? 음 그러게 어. 오 엄마 아빠 여기 봐요 이 메타몽들 버려진 포켓몬들인가 봐요 음? 그러네 산 속에 산속 앞에 정말 포켓몬들이 여기다 버렸나봐 아 안쓰러워라 아 그러면 우리에 따라왔던 메타몽도 그렇고 이 메타몽들도 주인의 손길이 그리웠던 건 아닐까요? 아는구나 메타몽들 음. 음. 음. 그러게 음. 불쌍해라 그나저나 음. 리아는 어디 있어? 갑자기? 어? 메타몽들 주인이 버려서 많이 속상했지 내가 입뻐줄게 어? 어? 이건 나잖아?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